그게 뭐지? 어! 내이오 그게 무슨 해계망치 한다 <웃음> 엄마 혹시 과거 시험이라고 알아?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옛날에 뭐 착각 이런 어. 거 쓰고 과거 시험 보고 막 그랬잖아 맞아! 오늘 그걸 할 거야! 일단 과거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이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네 표정이 왜 그러시죠? 아니 너무 이런 건좀안 됐고요. 됐죠. 이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국가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일단 엄마는 시험을 보는 사람, 나는 출제자니까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지, 음. 좀 이해해 줘 알겠지? 나 아, 오케이, 오케이. 합격하면은 장원급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담둥이들이 판단해 줄 거야. 음. 자, 일단은 요거를 받아. 자, 허서 이제 정답을 이제 엄마가 쓸 거야. 큰일네 첫번째 문제 나갈게 이 실제로 조선시대 때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준비됐어? 오케이 만약에 답을 못쓰면 어떡해? 아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고요 문제니까 답을 써야겠지? 헬라. 자 모든 백성이 담배를 필수 있는 방안을 어? 마련하라 그게 문제야? y know! s i g 제 m Oh, Sigam! s i g a 게 s i g 는 m 이 i g a m Sigam! Sigam! s i 내 a m Sigam! s i g a 아 너무 g a m Sigam! Sigam! 라 i g a m Sigam! s i 2 a m Sigam! s i g 어? 지금 스케치북을 주지 않았느냐? 정숙하고 문제를 빨리 풀거라 이건 모든 백선들 백성들이... 헤헤! 내 네, 이놈! <웃음> <웃음> 프로 싸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거라 모든 백성에게 시식을 권하는 <웃음> 겁니다 네 이놈! 모든 백성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방안데 시식은 먹는 거다니더냐 담배도 시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그 정답은 어, 담둥이들이 알려줄 것이니느라 알겠싸옵니다기다리겠습옵니다자 <웃음> 다음 문제 가겠노라 또 있습니까? 준비되었느냐? 예 말 끝을 길게 하지 말거라. 예? 자,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란일은 무엇인가? 바로 문제를 쓰는 것이더냐? 예, 백신입니다. 어, 그래 백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 임수경이라는 분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는데 이런 답을 쓰셨었대 어떤 답?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심각하게 경계하십시오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 일은 무엇이냐고 라 문제를 냈는데 응. 이 임수경이라는 분은 응.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대단하시지 않아? 어떻게 왕이는 문제한테 당신이 잘못이라고 맞아죽진 않았고? 다음 문제 가겠노라 정신 바짝 차리거라 준비되었느냐 예. 혹시 다리 고고 있는 것이더냐 말 끝을 긁게 하지 말거라 예 술의 폐는 오래된다 술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해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일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꼭 너를 말하는 것 같구나 <웃음> 너의 젊은 시절 술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이놈의 했던 짓을 떠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먹여보는 겁니다. 계속, 계속 먹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내겠노라 준비되었는가? 예. 섣달 그 문밤이 되면 속을 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소리도> 죄송합니다만 캠... 아하 내놈! 석달 금문밤이 무엇입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그냥 그냥 문제를 풀거라. 석달 금문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웃음> 이게 무슨 해계망칙한 답이더냐. 답이 그래서 되냐? 다들 서글퍼지는 겁니다. 자 알겠다. 너의 답변은 잘 들었다. 자, 엄마 근데 여기서 응. 그 이명환이라는 분이 문제를 듣고 응. 어, 이런 답을 썼대 장원급제 하셨어 이때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으니 인생은 그 엄마가 왜 저거 근데? 아요건 하나 맞춰서 보여줄게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으니 학문에 힘쓰면서 흐르는 세월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쓰셨대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이것만 쓰신 건 아니겠지 그때 당시에 박거시이 아침에 시작하면 어. 해질녁 때까지 어. 12m가 넘는 다반지를 어. 빽빽하게 시 이건 어? 답이 너무 엉망이잖아 그러면 그럼 이답 다시 한 번만 내가 안돼 안돼 안돼 끝났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엄마가 장원급제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실 거야 댓글로 엄마가 장원급제를 했으면 장원급제요라고 써주시고 엄마 답안이 진짜 형편없었다 라고 하시면 아 큰일났네 그냥 아무 댓글도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래, 댓글 조금 달아주세요 너왜 나한테 귀띵을 안해줬어 귀띵해줬으면 안 저렇게 형편없는 답이 나오진 않잖아 야, 망신이잖아 어? 아, 그래 안그래